가자 뭐야? 뭐야? 뭐야? 스타 뭐야? 가자 뭐치나야야도 오빠야 들어왔다. 기다려라. 내가 오늘 너꼭 번호 내가 꼭단다 나랑 깨속 친구 하자잉. 응? 오빠야라야 응. 어? 이거 뭐 사진이 있었구만야 사진이다. 사진. 에이! 야 뭐냐? 야, 내가 네, 여러분들 얼굴은 가릴게요. 얼굴이 눈 있는 데만 시커멓게 빈색이 됐어. 눈 있는 데만 와, 나계소 오릅니다. 이거 와, 방사자 보여죠 보였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였죠 눈 시커먼 거 시커먼 거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일게 여기까지만 눈 있는데만 시커멓게 변색이 됐어 변색이 와와 뭐냐 이거 여기가 80년대, 80년대 정도 된 여관이에요, 여관. 여간. 아, 배청대다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오래됐단 걸 알겠죠. 아까 내가 여러분한테 말하려다가 말았었는데 여기는 옹우는 이쪽 부근 있잖아 이쪽 부근에오우 항상 구신이 있었다 여기에 여그에 이쪽에 이쪽에 항상 꼭 구신이 있었어 질림이 제짜 가것다야 질림은 가것어 가것어 아기 싸근 냄새 와 뭐냐 와 냄새 아, 달려! 있잖냐? 올라가 보자 위층 위층 위층 올라가 보자 불안 잡아주라 여러분들 위층 올라가 봅시다 와와 놀래서 눈이 지금 이러고 많이 왔어요 지금 현재도 눈은 내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 추천 와, 허! 허! 얼감이 됐어, 얼감이. 뭐야? 아, 지금 문 앞에 있다. 잠깐만. 문 앞에 있어, 문 앞에. 어! 뭐야? 떨어졌어. 문 앞에 있다 했잖아, 방금. 문 앞에 있다잖아 문 앞에 있다 있잖아 여기, 한 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러고 여러분들 여기에 그리고 우리 쏭이 님도 감사해요 다시 한번아 향기님 <웃음> 어? 뭐야? 뭐야? 어, 진짜 이 킥킥 막혔어킥막킥어오 야, 너 억수지마. 네, 알아, 나, 진짜, 진짜. 억수지마. 진짜 게 아, 장난하지 마, 세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찍고 안 해. Israeli, 안, 안 한다. 진짜 안 한다고. 진짜 안마안 한다니까. 아가수고 붉게. 붉은 붉은 붉은 붉은 고은붉 가자. 지금 굳이 여기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 근처에서. 근처에서 지금. 방금 인형 움직인거 본사람 방금 인형 움직인거 본사람 방금 인형 움직인거 본사람 인형! 야, 뭐야, 위에. 야, 뭐.. 어. 뭐야, 위에. 위에서 방금.. 저좀더 올라가. 야 너무 수없다저 기운이 세다, 저기 위에. 올라가지 마자. 좀 더, 좀 더, 좀더 올라가자. 좀더 올라가자. 여러분들 나 어떻게요? 해이와 중에 오줌매라, 오줌매라 오지 미칠 것 다야. 긴장을 너무 했는가봐. 나나 나 이러다 놀래다 오줌 싸울 수도 있어. 나 오지마 한 번만 쏠게, 나 오지마 오지마라 미친다 <웃음> <웃음> <웃음> 나 이리 내려줘야돼? 되게 감사합니다 나도야, 너... <웃음> 또치야, 가서 한번 지기고 와라 알았어 오지 마. 우리 지리구요 아저 뭐야 저 위에 위에 왜 이상하다 뭐야 위에 2층 2층 2층이 이상하니까 한번 올라보자 기계. 내려와 봐, 내려와 봐 기운이 왜 그래 이거? 2층 기운이 개 이상해, 지금 2층이.. 아까도 내가 지금 계속 이사야게 됐잖아 뭐야? 뭐야? 와, 너무 뭐야? 엄청 겠다 와, 야 뭐야? 뭐 저기... 뭐야? 무서워서 안 되겠다 할머니 지금 저를 여기도장만치잖아 지금